다리 스트레치 같이 해 보실 거예요. 매트에 다리를 펴고 앉으신 상태에서 발목 운동 먼저 하실 건데요. 자, 플렉스 포인은 많이 아시죠? 자, 플렉스 포인을 하실 때 그냥 발목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플렉스에서 발볼을 먼저 밀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발끝, 발꼬락 움직여주시고 올 때도 발목 먼저가 아니라 발가락 먼저, 그래서 발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꿈치를 밀어서 다시 발볼, N 발끝, N 발가락만 인사하듯이 N 발목 이거를 지켜가면서 하나하나씩 약간 혓바닥처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발목을 꺾어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밀어서 끝까지, 오는 것도 하나하나씩 끝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포인플렉스를 반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클을 하실 건데 발목서클은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손으로 무릎을 잡고 또는 정강이나 무릎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발목을 움직이실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발목 움직일 때다 뼈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여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딱 분리를 시켜놓고 발목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반대로도 이렇게 서클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리가 따라다니지 않게 이렇게 서클을 하실 거고 자그 다음 네발 자세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요. 네발 자세는 다 아시죠? 이렇게. 어깨 밑에 손바닥, 골반 밑에 무릎을 두신 상태에서 몸을 판판하게, 허리 이비게겨껴주지 않게 몸 판판하게 하시고 그대로 다리를 한 다리만 뒤로 밀어요. 그 다음에 머리부터 뒤꿈치가 한 선이다. 판판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뒤꿈치를 사선 아래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했다가 릴리즈 살짝 앞으로 갔다가 에, 뒤로 쭉 호흡하시면서 예, 둘 두번더알려게요에 셋, 뒤꿈치 길게. 에 둘, 에 네, 에 둘. 반대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발가락 꺾어서 뒤꿈치로 에 밀고, 에 리리지, 에 밀고, 에 둘, 에투 호흡하는 거, 에 둘. And, 후, 그 다음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을 짚고요. 발가락을 이렇게 세워요. 배속 집어넣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발목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손을 살짝 짚은 상태에서 발목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시고 밖에서 안으로도 움직이시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 다음에 같은 쪽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이렇게 같은 쪽으로 반대로도 발목을 같은 쪽으로도 서클로 움직여주시는 거요거 발목 서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자 앞뒤로 1 m 정도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딱 배꼽이 자기 발끝 방향으로 엉덩이 힘 주시고 그 다음에 앞다리를 구부리셔서 뒤꿈치는 뜨지 않도록, 뒤꿈치 계속 사선 아래로 늘린다라고 생각해서 카프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둘, 앤, 쭉, 시원하게, 앤, 둘, 앤, 후, 길게, 앤, 둘, 앤, 후, 앤, 둘. 반대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골반 올라가지 않게, 앞다리 구부리면서 뒷다리 스트레칭, 엔둘앤쭉 앤 이렇게 서서하는 카프 스트레칭 해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다운독 무릎을 이렇게 서서 그냥 바로 오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다운독을 스트레칭을 하세요. 여기 여기 다 스트레칭이 돼요. 그대로. 스트레칭 해서 한 다리씩 러닝을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걸어가듯이 드, 호흡하면서 그 하면은 여기 뒷부분에 스트레칭이 느껴지실 거고요. 반대쪽도 이쪽 뒤꿈치부터 종아리 무릎 뒤까지 다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쭉 스트레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살짝 한 다리 지탱하셔서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시는 것 하셔도 돼요. 음, 이번에는 한 다리 앞으로 뒷다리 해서 짚고 일어나세요. 이 상태에서 앞다리, 뒷다리를 따로따로 움직이실 건데 뭐 스트레칭이 안 되시면 살짝 둥글둥글하게 하셔도 되고 가능하시면 등다 피셔도 돼요. 자, 뒷다리부터 하나하나씩 움직이세요. 앞뒤로. 둘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거. 배에 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앞다리도 플렉스 움직이는 거. 플렉스 움직이는 거. 플렉스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셔서 뒷다리와 앞다리 햄스트링과 종아리를 다 스트레칭을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바닥부터, 그 다음 발목, 그 다음에 종아리 뒤, 그 다음 무릎 뒤, 다음에 햄스트링까지 다 스트레칭을 하셔서 한 선이 길어지게 그 생각을 하시면서 호흡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자, 한숨 쉬시고 후, 포인플렉스 10번 해보실 거예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앤, 쭉 앤, 둘 쭉 N 셋쭉 발바닥 다 쓰시면서 N 쭉 다섯 N 쭉 N 여섯 N 쭉 일곱 N 쭉 여덟 N 쭉 그대로 아홉 N 쭉열 앤슈 그다음 서클 플렉스에서 돌려서 포임 요렇게 열개둘앤셋쭉앤넷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N 열 반대로도 서클 쭉 반대로 하나 N 두 N 세 N 네 길게 다섯 N 여섯 N 일곱 N 여덟 두번더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자 허리 쭉핀 상태로 이제 스트레치 앞으로 후. 일어나고 다시 플렉스로 똑같이 가슴 앞으로 후. 귀엽게 멀리. 자 그대로 앞바다리 했다가 이제 쿼드라 패드 네발 자세 한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쭉 빼주세요. 발가락 세워놓으시고 뒤꿈치로 뒤로 쭉 밀었다가 앞으로 갔다가 좋아요. 둘, 이렇게도 열개 계속 종아리 스트레치 셋, 쭉, 앤, 넷, 머리부터 다리 뒤꿈치까지 한 선이 나오게 허리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여섯, 배쏙 집어넣으시고 일곱, 둘, 앤, 여덟 두번 더요 아홉 둘열 좋아요 발 바꿔서 똑같이 왼다리 뒤로 쭉 뒤꿈치로 하나 쭉둘 뒤꿈치 길게 늘어나게 셋둘넷둘 둘, 다섯 둘 여섯, 둘, 두, 일곱, 둘, 두, 여덟, 두번 더,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주. 자, 이제 그대로 앵클, 서클 하실 거예요. 그대로. 쭈그리고 앉는 포즈로 손은 바닥을 짚어 주세요. 이 상태로 발목 서클 10번씩. 쭉. 업앤 업앤 투. 앞뒤로 왔다 갔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앤. 쭉. 앤 투. 업앤 투. 업. 투두번 더. 투. 좋아요. 자 이제 손 계속 짚어놓고요. 앞뒤로 위쭉 스트레치 하시고 쭉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런지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오른다리 앞으로 쭉 뒤꿈치 뒷다리 밑으로 쭉 내려놓은 상태로 앞다리 밴드 해서 뒷근육이 스트레치 느껴지시게 이렇게 10개 앤쭉셋 둘 네, 뒤꿈치 뒤로 쭉 밑으로 다섯 뜨지 않도록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두번 더요 아홉 둘열 좋아요 쭉 반대 다리. 삼각형으로 해서 런지 스트레치 앞으로 무릎이 구부려지면서 뒷근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둘, 뒤꿈치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쭉 밀면서 넷, 둘, 넷, 다섯, 골반 돌아가지 않게 여섯, 뒷다리 뒤꿈치 길게 바닥으로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쭉. 자, 이제 다리 모아서 다운독 스트레치한 상태로 우리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내려 네, 손 앞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시고 이제 쭉쭉쭉 해서 몸 다리와 상체 팔이 삼각형 되는 다운독 스트레치 그대로 한 다리씩 왔다 갔다 스트레치 둘 뒷근육 계속 스트레치 셋둘넷둘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앤, 좋아요. 자, 이제 오른다리 그대로 앞으로 또 삼각형. 그대로 뒷다리 업앤다운 스트레치 열개 할게요. 앤, 허리 길게 펴세요. 셋, 다안 펴지셔도 최대한 길게 하시려고 노력하면서 다섯, 둘, 여섯. 둘 골반 돌아가지 않게 일곱 둘 여덟 어깨 내리시고 아홉 둘열 좋아 이제 앞다리 엔 들었다가 내리고 둘 들면서 뒤에 햄스트링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면 좋아요 둘 다섯 둘 여섯 골반 반듯하게 숨 쉬면서 여덟 두번 더, 아홉, 둘, 열, 좋아요. 그대로 다리 뒤로 바꿀 거예요. 자, 뒷다리부터 들었다 내렸다, 쭉. 허리 아래 등 길게 펴시면서 호흡하세요.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이제 앞다리 그대로 플렉스로 엔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둘, 다섯, 둘, 호흡하면서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이제 다리 모으시고 무릎 구부린 상태로 롤업 일어나실게요. 쭉쭉쭉쭉쭉쭉 키 커지게 자 이제 까치발 업앤 다운 하시는 걸로 천천히 마무리 하실 거예요. 다리 풀고 호흡하시고 그대로 허리 손네개힐업업키 커지게 다운 둘, 머리 길게, 정수리 길게 셋, 둘, 넷, 둘 좋아요. 한숨 흐, 잘하셨어요.